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야 격돌 국민 분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때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추석 연휴로 미뤄졌던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들은 국익과 민생을 위한 국회가 운영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이달 30일부터 10월 19일까지죠 아울러서 내년도 나라살림을 가늠할 수 있는 513조 원에 되는 예산안 심의와 편성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국민들 마음은 답답합니다. 채증이 내려가잡고 있습니다. 왜? 그 추석 전에 있었던 조국 장관 후보자 전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임명 전국으로 다시 국회는 파행의 쟁투의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민생과 국익을 위한 암운이 던져지고 있는 거죠. 들어주고 있죠 야당은 주장합니다 조국 장관 행위건은 국정조사 아울러 특검까지 추진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가 있는 곳에 벌이 있어야죠 공직자 당연히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검찰이 있습니다. 거기에 믿고 막히시고 국회는 민생에 국익에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국론 대분열에 대해서 국민들이 가슴 아파고 있습니다. 자금 대한민국을 보십시다. 세계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유리없는 무역전쟁 설상가상 일본의 경제포복 여기에 한반도 중심한 미일러중의 합종인행과 저 북한의 몽리 어느 하나하나 마음 놓을 수 없는 급변의 정세입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국익을 도모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듬어줘야 될 국회의원들이 허성세월 있는 것은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대 국회는 여후 국회에 비해서 법안 통과일등이 극히 저조합니다 오죽하면 80%의 국민이 국회의원들을 소환해야 된는 국민 소환자에 찬성하고 있겠습니까 현실을 실시하를 바랍니다 국회 스스로가 본령을 되새김하고 실천적 선량으로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역할은 다해야 됩니다. 2,300년 전 맹자 선생께서 사람은 스스로 업신여김을 당하는 행동을 할때 남이 그를 업신여겨주고 나라는 국가는 스스로 망할 짓을 한 연후에 다른 나라가, 다른 민족이 확실하게 망하게 해준다라는 말을 경책에 말씀을 했습니다. 20대 국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생을 챙기시고 국익을 도모하는데 여야가 합류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21대 국회 총선에서의 엄중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으란 것을 불문 가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부합니다.